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리더 RM과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의 리더인 RM이 10곡이 수록된 솔로 앨범 인디고의 트랙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협업 아티스트 라인업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체인지 파트2와 론니두 곡을 제외한 8곡은 다른 가수와 함께했습니다 윤을 시작으로 스틸라이프, 올데이, 건망쯤, 클로저, 팩틱, 들꽃놀이, 넘버2까지 호화로운 협업 아티스트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들꽃놀이에는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는 불꽃이 아닌 잔잔한 들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아름의 바람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록그룹 체리필터의 보컬 조유진이 피처링했습니다. 닥스킴, 피독, 혼내, 이희연, 은희영이 아름의첫 솔로 앨범 인디고의 프로듀서를 맡았고 피독은 올데이, 론니 핵틱, 혼내는 클로저, 이희연은 체인지 파트2 은희영은 건망증과 넘버2의 프로듀서로 나섰습니다. RM의 솔직한 감정, 고민, 여러 단상을 담은 인디고 전곡은 오는 12월 2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의 이야기인데요. 진이 솔로곡 슈퍼 참치의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 tv는 Me, Myself, And Jin, 랜드 of Jin 프로덕션 필름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는 해변을 걷던 진이 참치 송 안무 영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안무 영상을 찍으러 왔다며 어제 콘서트를 해서 다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신나게 준비하셔서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날 지는 프로듀서 및 가수 개범주와 함께 배낚시를 즐겼는데요. 개범주가 배낚시는몇 번째냐고 묻자 지는 섯번 일곱 번갔다며 놀라운 경험치를 자랑했습니다. 이어 많이 잡지는 못했다. 참치 구경도 못했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입지를 기다리던 지는 개범주에게 기다림을 주제로 하는 낚시송이 있냐. 비트를 틀면서 낚시를 하자고 말했고, 때를 틈타 두 사람은 작사에 돌입했는데요. 지는 참치가 내게 말을 걸어, 형나좀 내려가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면 좋겠다며, 바다 참치 말고 좀더 좋은 거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고, 그때 개범주가 슈퍼 참치를 언급하자 지는 호응하며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사를 거두고 다시 낚시에 몰입했는데요. 음악 전주가 흐르던 순간 물고기가 진의 낚시대찌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잡힌 건 참치였는데요 진은 어떻게 참치가 잡히지? 너무 신기하다 참치 포인트도 아닌데 참치가 잡힌다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또 노래 제목은 참치다 참치 노래를 딱 틀자마자 참치가 잡혔다 거짓말 안하고 형이 띵하자마자 애가 바로 파닥파닥 거리더라며 생생한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진은 저희가 낚시할 때 물고기 잘 잡자는 의미로 행운의 노래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시작한 건데 이 노래는 어디 바다에 가거나 낚시하러 갈때한 번씩 들어달라 행운이 깃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가온 슈퍼 참치 녹음하는 날 지는 참치회로 허기를 채우며 내가 잡은 참치도 한 이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졌는데요 지는 흥을 끌어올려 유쾌하게 녹음을 진행했고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쉴새 없이 춤을 췄습니다 그는 녹음이 이렇게 재밌는 건 오랜만이야라며 녹음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편 진은 다음 달 13일 경기도 연천에 모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BTS의 RM과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